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도, 어, 역시, 코스닥, 코스피 다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이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시면, 어, 전, 이 제약주, 어, 그 중에서, 치매 관련주, 탈모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융주, 고배당을 주거나 또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금융주 중에 은행주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제주은행이 큰 폭에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이 치매 탈모 관련주에, 어, 먼저, 이 설명에 앞서서, 어 파킨슨, 그리고 알츠하이머, 아아 알츠하이머 병, 어, 요두 개의 특징을 보시면, 먼저 파킨슨은, 어, 뇌의 질환이죠. 얘도 마찬가지.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면서 행동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이죠. 그래서, 어 대표적인, 이제, 치매 관련돼서, 어 파킨슨 병,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력을 서서히 이제 잃어가면서 인지 기능이 약화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단계까지 가는 어, 퇴행성 뇌질환을 이제 알츠하이머 병 이라고 불리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치매또탈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이 카이노스 베드 얘는 이제 파킨슨 병 관련돼서 어, 오늘 이제 상한가 또 위더스 제약 주사형 탈모 치료제 관련주죠 그래서 얘도 오늘 상한가 어, 금액을 보시면 얘는 이제 5천원이 딱 거의 이제 걸린 단계죠 그래서 5천원 선을 이제 넘을 수 있을지 또 위더스는 이제 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얘는 그리고 어, 시, 실적으로 보시면은 카이노는 어, 적자기업이죠 아직 3, 마이너스 300원대 그리고 위더스는 어, 308원을 벌면서 퍼가 33배 수준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pbr은 1.6 어, 카이노가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3.89 pbr이 부채는 좀 낮고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시면 어, 대형주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죠 아무래도 어, 추세가 이 어, 주, 주가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로 가면서 점, 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어, 날라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대부분 다 이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천억 원대 두개다천억 원대 였죠 그게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1,300 원대의 이런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또 위더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놈이죠 여기 인벤티지 랩두개가 이제 공동으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더스 움직이면 이제 인벤티지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900억 대 수준입니다 오늘 10% 상승을 했고 피플 바이오 퇴행성 뇌질환 조기 진단 전문 기업. 그래서 진단 어, 키트 관련주가 이제 피플바이오고 오늘 14% 상승을 했습니다. 얘는. 아 그리고 PBR을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PBR을 가지고 있죠. 피플이 어, 14.61배의 PBR을 가지고 있는 p b r 이가 오늘 시가총액은 1,700억 대고또 프롬바이오 얘는 이제 탈모 얘도 탈모 관련주죠. 여기서 보면 실적으로 보시면 얘가 이제 358원을 벌면서, 퍼은 25배,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고, PBR 1.39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죠. 부채 가장 낮습니다. 시가총액 1200억대. 그리고 메디프론, 얘도 이제 적자가 찍히는 기업이고, 알츠하이머 얘도 존, 조기 진단 관련주, 메디프론.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어, 알츠하이머 그래서 치매 관련주가 상당히 이제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이제 대웅제약. 어 얘가 어느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그래서 얘는 탈모 또 치매 관련 주죠 그래서 이 두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아 그리고 이 강스템과 tst 1이 두개는 대표적인 이제 샴푸 관련 주죠 그래서 탈모 방지 샴푸 닥터포 헤어가 올리브영 2년 연속 샴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ts 마찬가지 이제 샴푸죠 그리고 이 두개를 보시면 강스템이 뭐 TS 두개다 이제 적자 기업입니다. 지만 PBR을 보시면 강스템이가 2배, TS가 3배 수준이고 부채는 이제 얘가 강스템이가 한 절반 이상 작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두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어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카이노스매드 어, 얘는 이제 4월에 이제 최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14,0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이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지금 20일, 60일 선이 이제 모이는 요4 0원 가격대에서 어, 상한가를 찍으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죠. 어, 주체는 이제 개인이 거의 매수하고 있고 어, 기관 외국인 다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인 어, 카이노스 매드, 어, 위더스 제야 어, 얘도 지금 16,000원에서 어, 6,0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낙폭이 이제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지만 어, 지금은 이제 20일 선을 어, 이탈하지 않으면서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까지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상한가를 간 위더스. 아, 어, 다음은 피플 바이오. 어, 지금 보면 7,000원대에서 20일선을 거의 안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시켰죠. 어,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오늘 큰 폭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주체는 외국인 또 개인은 매도하고 기관 쪽이 투신이나 기금 쪽 요쪽에 이제 어,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죠. 인벤티지랩 어, 신규 상장주고 어, 지금 어, 9,400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았었던 인벤티지 다음은 프롬바이오입니다 아, 여기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기업이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 9,000원 나인대를 계속 이제 못 넘고 어, 9,000원 선에서만 계속 이제 밑꼬리가 이제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 이게 어,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면 요 9,000원 선을 돌파를 했을 때. 한번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프롬바이오. 대웅제약. 아, 강스템 바이오텍. 어, 다음은 TS 트릴리온입니다. 아, 지금, 어, 어 탈모 테마로 한 번, 어, 이, 이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했지만, 그 뒤로 이제 계속 나락으로 갔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600원에서 길게 지금 누워서 횡보 중인 어, TS 트릴리온.